네 안녕하세요 I'm t o o l 입니다 어,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어, 배터리 충전기는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as가 힘들다고 그런데 산지 얼마 안되었는데 작동이 잘 안돼요 그리고 이 배터리 충전기는 소모품 이니까 as도 안돼 그럼 얼마나 <웃음> 짜증나겠어요 디월트는 이런 사항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게 뭐냐 어, 디월트 제품군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품질 보증을 합니다. 즉 제품이 언제 제조되었느냐가 아니라 손님이 제품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품질 보증을 한다는 소리죠.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. 뭐 네이버페이, 인터파크 등의 어, 가면 구매 이력이 있으니까 그걸 동봉해서 디월트의 보냅니다. 디월트는 확인해 보고 배터리 충전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교환해 줍니다. 어차피 AS는 안 되니까요.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. 어,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안 되고요. 어, 예전에 저희가 배터리를 팔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? 며칠 안 돼서 소비자에서 충전이 안 된다고 해서 오셨고요. 어, 배터리도 멀쩡해 보이고. 어, 소비자는 빨리 해달라고 닦달하고 그래서 교환해드렸죠 그리고 그 배터리는 디월트에 보냈고요 근데 디월트에서 말하기를 어, 물에 빠져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어, 저희가 낚인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바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, 제가 예전에 이걸 언급했었죠 보쉬본사에는 as기사님이 없다고 요즘은 디월트도 그렇습니다 그 대신 지경 서비스 센터를 운영합니다 디월트 as 센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경 서비스 센터 지역 서비스 센터 지역 서비스 대리점 이 중에서 지경 서비스 센터는 오직 디월트 제품만 as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서비스 센터 대리점은 타사 브랜드 뭐 보시 이렇게 맡기다 등 다른 제품도 수리한다는 거죠 어, 나는 뭔가 디올틀만의 특화된 어,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지경 서비스센터에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왕 배터리 충전기 AS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자면 배터리 충전하실 때 뒤에 꽉 붙이세요 <웃음> 제발 야 너는 이걸 말이라고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꽉안 끼워서 충전 안된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전에 어영경 서비스 어 센터 기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뒤에 꽉 제대로 안 끼운 채로 충전 안된다 고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끝까지 딱 놓고 충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